같이 합시다. 기름부음의 쓰임새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쓰임새라는 말을 여러분 아십니까? 쓰임새 쓰임새라는 말은 여러가지로 다양하게 쓰일 수 있고 적용될 수 있는 용도가 많다.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졌느냐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그 사람이 어떤 실력과 능력과 어떤 탈란트를 가지고 있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웃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쓰임새가 많다는 거예요. 쓰임새가 많아.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지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내가 실제로 세상에서 필요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거기에 따라서 두각을 나타낼 때그 사람은 다양한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나갈 것입니다 <웃음> 자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은 내가 왜기름부음을 받을 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은 눈에 보이는 데는 우리가 초등학교 유, 어, 유치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어떤 교육을 받고 그 사람이 어떤 재능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분야에 직장을 다니고 전문가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자 세상에 있는 모든 학문도 그러할지인데 영적으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봤다 기도를 많이 한다 전도를 잘한다 이런 가장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기본적인 세 가지 가지고는 일반적으로 평범한 교회에 가면 그렇게 그 나름대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더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 원하고 더 강력하게 하나님께 더 손에 붙잡혀 쓰인 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보다도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있다 나보다도 기도를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있다 나보다도 성경을 깊이 파고드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 연구를 많이 해도 영적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될 부분을 그냥, 눈에 보이는 느낌으로만 해석을 해버리고, 기도를 할 때, 남들과 똑같이 기도하는 방식을 취해서 기도를 할 때는, 그 사람이 기도할 때 나도 기도하고, 그 사람이 그런 방식으로 쓰임받을 때 나도 그런 방식으로 평범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데, 내가 그 사람보다 좀더 깊이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이 알수 없고 그 사람이 가지지 못하고 그 사람보다 더 섬세하고 그 사람보다 더 예민하고 그 사람보다 더 깊은 깨달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더 진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똑같이 사역을 해도 사역에 강력한 하나님의 지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 기름 부은 받은 종들 을 우리가 뉘게서 얻을 수 있겠어요. 내가 어느 기름부음 받은 사람을 얻을 수 없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 해결책은? 내가 강력한 기름부음을 받은 사람이 되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만 기름부음을 받을 때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기름부음 속에 들어가고 임재 속에 들어가도 선을 넘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기름 부음 속에 들어가고, 성령의 불을 받아도, 하나님 나라에 깊이 깊이 들어가고 간섭을 받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더 깊은 간섭을 받게 되고, 누군가의 더 강력한 깊은 통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사의 세계에 들어가고, 영적인 깊이 속에 들어가면, 누군가의 간섭도 받자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받지 못한 사람들보다도, 일반적으로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보다도 더 강력한 하나님의 통제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이 섬세하시는데요 성령님이 얼마나 예민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간섭하시는데요 그리고 깊이 깊이 들어가고 들어가고 들어가도 조심조심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이렇게 못 모르는 사람이 교회 들어오면 이렇게 하잖아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교회 들어올 때도 몸조심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 눈치를 더 많이 봐야 돼요 왜? 하나님은 우리 심사를 다 동총하시니까 생각하는 것도 마음을 먹는 것도 말하기 전에 무슨 말을 할까 이것까지도 하나님은 내 머리카락까지 다세심 받으신다 니 요새 제가 경험하는 것은 뭐냐면 <웃음> 혼 쪽으로 내가 전혀 그런 생각도 그런 마음도 없는데 혼 쪽으로 마귀가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혼 쪽으로 마귀가 나를 괴롭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 믿기 전까지 있었던 그런 사건들을 가지고 계속 새롭게 해가지고 내 혼을 공격하고 왜 사람은 육보다도 혼의 지배를 육이 혼의 지배를 받으니까. 잠잘 때만큼은 내 잠재의식 속에 들어와고 완전히 묵사바를 만들어요 내가 살인을 저질러지도 않았는데 살인자가 되기도 하고 내가 사람을 미워하지도 않았는데 미워하게 만들고 내가 가음하지도 않았는데 가음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별의별 사건들을 미워시켜서 내 혼을 공격을 해요 부부싸움을 하지 않았는데도 부부싸움 하는 것처럼 모이는다 별일이다 했어요. 사모님이 간음을 하지 않았는데 간음한 것처럼 꿈속에서 나를 공격해요. 왜? 그 가지고 싸워라고 하고 혼의 지배가 육을 통해서 영혼을 통해서 지배를 받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좋지 않은 영적인 그런 꿈을 꾸면요 속이 막 상해요. 하나님. 혹시도 내 안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도둑질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내가 혼적으로 꿈속에서 지은 것까지도 회개가 된다니까요 내가 혹시 누굴 의심합니까? 아내를 의심합니까? 자식을 의심합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입에서 저절로 회개가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웃음> 오늘도 이용호 목사님 부부 목사님을 내가 한번 섬겨야 되겠다 해가지고 같이 식사 대접마라고 하는데 말은 하지 않지만, 밥 먹다가, 귀신이 와가지고, 슬며시 와워지 밥을 씹어먹는 그 찰나에 턱을 쳐가지고, 이빨로 혀를 깨물었어요. 근데 혀, 어디 부분을 깨물었는지 아세요? 혀, 아래, 혀. 어. 혀 밑을 깨물었어요. 어떻게 혀 밑을, 이빨이 부딪혀서, 위아래 이빨이 혀 밑을 그렇다고 거기서 샤물러가라 그럼 식당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아주 악한 영들이 그렇게 찾아와요 기름 부음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야기합니다 왜 이번 주가 성령 강림 주일이잖아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임하실 때기름부음으로 임하시고 성령님의 임재로 임하시고 성령의 불로 임하시고 불의 혀같이 임하시고 바람처럼 임하시고 바깥향기처럼 임하시고 향기로운 냄새로 임하시고 아주 섬세하게 바람처럼 임하시고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바깥에 햇빛이 얼마나 뜨거운데 막 38도 4 0도까지 올라갈 때 있잖아요 그런데 몸에서 땀이 하나도 안나성력해서 역사하시면 내가 그것을 19살 때 20살 때 내가 경험을 했어요 경북 안동에 신체검사를 받으러 가는데 큰아버지가 거기 사시는데본 적이 그쪽으로 되었어요 하나님 이번에도 안동 가는데 청량리역에서 열차 타고 안동까지 가는데 하나님 옆자석에 앉은 사람을 좀 전도하게 해주십시오. 누가 앉아도 전도하겠습니다. 그다음 막 기도하면서 갔어요. 그때는 이제 열아홉, 스물, 한참 청년 때니까 막 전도 열에 기도 열에 막불탈 때, 막 기도하는데 누가 앉을까?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다른 자리는다 채워졌는데 내 자리만 자리가 안 차서요. 조금 더 출발하려고 할때 누가 탁 아, 와줘. 너무아미다을 관세음 보석. 왼쪽이 옆에 앉았어. 이 중하고 몇 시간 동안 가야 되는 거야. 한 다섯 시간 가나? 했던 그때는 제일 느린 네, 열차. 그래, 가면서 다내 주머니. 내 가방이야. 내가 별명이 여호와 증인이거든요. 내 별명이 여우와 증인이야, 청년 때. 왜? 여우와 증인들은 항상 가방 가지고 다니고, 대학생 가방 가지고 다니고, 그 안에 항상 뭘 가지고 막 전도를 하거든요. 포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 여우와 증인하고 매일 같은 동네에서 만나요. 일곱 번씩 만날 때도 있어요. 저쪽 동네, 이쪽 동네 동네가. 보면? 노에서는 보통 화요일날 목일 화요전도 목요전도 하는데 나는 매일 전도 나갔어 그러니까 여호와 지에는 매일 전도해 자기들도 그래가지고 만나면 또만나고 목사될 때까지 계속 그렇게 했어 그래서 내 별명이 별, 자기들이 별명 당신은 여호와 지보다더 합니다 그래내 별명이 여호와 지경까지 생겼잖아요 19살 17살 15, 어, 15살 막 그럴 때도 요 절대 그 사람하고 말을 해서 안줘 왜?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왜? 성경을 한 달에 막 다섯 번씩 막 다독, 통독, 중독 속독 막 해버리니까 그들이 말하면 그들의 성경 이야기하면 나는 성경을 그들이 성경 한 구절을 가지고 나를 대적하잖아요 나는 성경 열 구절을 가지고 대적하는 거예요 왜그 성경만 있습니까? 이런 성경도 있습니까? 다다다다다다 지금 다 잊어버렸어요 찬송가도 4절, 5절 있는 건 다 외웠어요 내가 다 외우죠. 외워지려고 서 외운 게 아니고 산에 가서 기도하면 계속 찬송을 혼자 부르면서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외워져요 저절로 외워져요 근데 그걸 지금 이렇게 요인하게 써먹게 돼요 할렐루야 참 써먹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 기도, 찬양, 전도 열심히 열심히 해 놓으세요 써먹을 때가 다 있어요 그때도 하나님이 써먹게 하시지만 더 진하게 써먹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답받을 때 영적 전쟁할 때 기도할 때 체험할 때 마귀가 올때 말씀으로 대적하기도 하고요 그중에에 그 가서 막, 스님 안녕하십니까 어느 줄에서 오셨습니까 어디를 다니시다가 이렇게 오셨습니까 아, 반갑습니다 저도 친구가 절에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전라도 순천 남정동에 남흥사라고 하는 절이 있고 그 주변에 순천 그쪽에 향림사라는 절이 있고 또그 조금 더 가면 더 오래된 서남사가 있는데 뭐 소산대사가 세웠는지 사명당이 세웠는지 누가 세웠나 했튼 오래된 한천년같이 되지 않았나 김금자 집사님 서남사 아시죠? 형님사도 아시죠? 맨날 어렸을 때 수업본 가면 형님사로 갔거든요 형님사 죽두봉 아니면 갈 데가 없어요 아마 내가 조사해 보니까 한천년 가까이 된것 같아요 몇백년된것 같아요 제가 거기도잘합니다 그러면 이 불교 이땡 중에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나 마음의 답을 관세음 보살, 마하반야 바라미 어. 음. 음. 그러면 뭐 너무 좋아해요. 불경을 나십니까? 아다마다요. 나는 마하반야 바라에 음. 말발타, 사발타, 그거밖에 모릅니다. 그러면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안동역까지 가면서 계속 전도를 했어요. 근데 전도를 하려고 연결했으니, 내가, 가몬도 반지가 끼어 있는데 이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것을 밭을 캐다가 발견을 했던데 자랑하고 싶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오리지널입니다. 스님도 그거 끼고 있으면 자랑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내가 낀 그것이 이렇게도 나를 행복하게 합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때부터 몸을 이렇게 들려서 <웃음> 스님 제게 들어보십시오. 사형리를 꺼내야죠. 사형리 사형리는 그냥 예수님께 구원 받아 예수님께 구원 받아서, 받아서 이거보다 사형리는 조금 더 체계적이에요. 네 가지 원리 내가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을 때와 예수 밖에 있을 때 예수 밖에 있을 때 내가 죄인인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예수 안에 들어왔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서 예수님이 이끄신 대로 가는 그래서 사형리 1원리 2, 2번째 원리 3번째 원리 4번째 원리 그거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 이제 결심까지 기도가 또쭉 나와요 안들으려 그래요 스님 도당내라고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세상 있을까요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설이 있을까요? 세상에 돌고 돈다고요 어떻게 사람이 죽으면 개가 되고 돼지가 되고 소가 됩니까? 그거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설이거든요이 세상에 착한 일을 하면 그 다음 내 생에 뭐로 태어나? 사람만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만약에 착한 일을 안 하면 다음 세상에 개로 태어나고 돼지로 태어나고 소로 태어나고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 대에 우리가 소기를 잡아먹 소를 잡아먹어 닭을 잡아먹어 개를 잡아먹어 그러면 자기 죽은 조상 2대 3대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가 개로 태어나서 소로 태어나고 닭으로 태어나면 그걸 조상을 잡아먹는 거야 이거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갈 때마다 계속 전도를 해요 얼마나 더운지 열차 안에 그래가지고 전도하다 전도 질내가 줬어요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주머니를 살짝 주머니에다 넣더라고 주머니에 넣으면서 먼저 내가 얼른 화장실한 것처럼 보다 보니까 주머니에 넣은 것처럼 하고 의자 등받이 하고 의자 바닥이 있는데 그 사이에 손을 깊이 넣으면요 뒷, 뒷자 속으로 구멍이 뚫렸어요 거기다가 쏙 집어서 뒷, 뒷자리에 떨어졌어 하 이런 바람 다시 그걸 해 가지고 내릴 안동 여기는 안동 안동적이 되리면서그 주머니가 굉장히 크거든요 뒤에 얼른 따라 뒤에다가 다시 전도지를 주워서 그 주머니에 넣어버렸어요 이제 이제 분명히 내가 전도지를 뒷좌석으로 넣었는데 절에 가서 보니까 허, 전도지가 내 주머니에 있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경북 안동, 풍천면, 구담동, 구담리 안동에서 매일 구석대에, 집맨 구석대 전기도맨 늦게 들어오는데 거의 땀을 팍 벌리면서 동네에 갔더니 큰아버지 집이 있는데 거기 안 들리고 산에 먼저 가는 요 언덕에 교회가 하나 있어요 땀을 뻘뻘 흘리고 언덕에 올라가죠 교회가서 하나님 저 왔습니다 이곳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천도에게 주시옵소서 큰아버지 예수 안 믿는데 손끝에서부터 성령님의 전기가 막 흐르기 시작하고, 뭐. 성령의 바람이 들어오고, 성령의 불이 들어오고, 불과 전기와 바람과 향기가 막쏴들어오 거예요 아니, 세상에, 손끝에서부터 불이 들어오고, 바람이 들어오고, 전기도 들어오는데, 내 몸을 다 옴을 훑고 지나가니까 흐르던 땀이 다 말라버린 거예요. 5분 안에. 렐로야. 와 이게 뭐야. 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도대체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네. 어떤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 정한 사람에게 역사하는 것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기름부음 그렇게 표현합니다. 더 자세히는 하나님의 임재요. 어떤 정한 장소에 정한 사람에게 정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에 하나님의 임자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기름 부음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주시면 기름 부음이 임하며 기름이 얼굴에 흘러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누군가가 만지고 훌고 지나가고 몸으로 쭉 여러분 우리가 찬물을 마시면 시원한 물이 배로 쏙 들어가잖아요 뜨거운 물을 마시면 뜨거운 게 막. 이런 것처럼 뜨거운 불이 임하고 성령의 시원한 바람이 임해도 우리 몸을 훑고 지나가요 우리 정신과 영혼과 육체를 훑고 지나가요 여러분에게 불사역을 할때 그렇게 나는 느낌에서 여러분의 불사역을 할때 나의 영역까지 여러분에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영역까지 영감까지 다 여러분을 뚫고 들어가요 뚫고 들어간다니 자랑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영역을 다 성령의 불을 다전이시키고 나면 내 몸이 파김치까지 되는 거예요 사모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때 막 지쳐서 쓰러지기도 하고요 여기 숙소에 오면 누워 있어요 그럼 또 주님이 오셔서 위로시고 한번 만져주시면 회복이 되고 주님이 또 어떨 때 만져주지 시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사단이 와 가지고 내 몸을 막 아작을 내놔요 관절 속에 힘줄 속에 뼈 속에 피줄 속에 모세혈관 속에 세고챙이 같은 아주 가는 철사가 들어왔는데 그 철사에 칼날이 박혀있어서 그것이 웽 돌아가면서 내 몸을 막 관통을 시켜버려. 그럼 막, 막 초죽음이 되는거야. 내가 막,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집에 있을 때도 그러고 사역 끝나도 그럴 때도 하고. 사역하고 있는데도 그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도 주님이 그것을 아시면서도 가만히 내버려 두셔. 왜? 그래야 내가 겸손해지고 교만해지지 않으니까 기름부음이 내게 강력하게임 하면 쓰임새가 정말 정말 많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성경 읽었잖아요 다윗이 이 예. 후구학께서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신다 내 팔에 노도 화를 당진다 화를 당길 때도 기름부음이 임하니까 화살이 팍 날아가지고 적군을 막 부셔버리는 거예요 돌멩이를 물매이를 던질 때 하나님이 능력이 하께하아니까 돌멩이 하나 가지고 골리아스의 정수리에 그대로 박혀서 그 자리에서 축사를 하고 다윗이 골리아스의 칼을 들려도 으 들을 수가 없어요 힘이 약해서 그럴 정도로 칼이 강해요 근데 하나님이 임재가 났다 그 칼로 골리아스의 대가리를 쳐가지고 자기 칼에 찔려가지고 장태 끝에 매달잖아요 다윗이 움직이면 주변 사람들이 막 기름 부은 사람이 움직여지니까 주변 사람다행복해버려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야 할렐루야 네. 자 그러니까 이다윗에게 하나님이 인재와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비파를 치면서 수음을 칠때 양을 칠 때도 소년 때도 하나님이 인재와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자 아가리를 찢는 거예요 사자고 싸울 때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붐이 있으니까 사자 아가라를 확 찢어버리는 거예요 담대한 마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강력한 기름붐이 임하니까 사자가 사자라 보니까 예언용으로 보니까 입을 찢어버리고 곰의 발톱에서 양을 뺏어오고 그래서 10편 23편의 고백은 다위스 왕의 고백이에요 소년 때부터 찬양을 할 때도, 피아노 반주를 칠 때도, 마이크를 잡고 설교를 할 때도, 누구를 만날 때도, 나는 항상 기름부음으로 내 영이 활성화가 된 상태에서 만나면 주님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좀 크게 합시다. 같이 봅 기름부음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내가 영적으로, 영교가 있어야 돼. 영교. 주님과 깊은 교제를 있어야 돼. 요 영적인 교제. 그래서, 영이 맑아야 정신도 맑아지고 몸도 깨끗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일정 부분 내 혼적으로 혼탁한 부분이 있어요 마귀가 내 육체를 잡는 부분도 있어요 잡혀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 우리 몸이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한쪽 부분을 잡고 있을 때가 있다니까요 병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다른 것을 못하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결혼도 못하면 안 되고 그것 때문에 직장 못 다니면 안 되고요 사람이 면역이라는 게 면역체계라는 게 있잖아요 정면 대결에서 싸우고 묻고 부딪히면서 내가 영적으로 강해지고 내 안에 약한 영이 있다 내가 오늘 이런 죄을 지었다 그러니까 나는 더 기도한다 죄가 내 안에 있다 할지라도 죄가 활성화되지 않도록 내 영이 더 강해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짜입니다. 내 영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통제해야 한다 내 정신을 통제해야 한다 할렐루야 내 몸을 하나님이 와서 통제를 할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만 해도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도 내몸 안에 있는 육체의 질병 같은 것이었어요 마귀가 붙잡고 떠나지 않는 것이 있다니까 그거는 한평생 가기도 해요 이 바울도 안질이 있었어요 안질 안질을 놓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이 질병 좀 낳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좀 가난 땅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모세가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은 모세 그런 기도하지 말아라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런 것들이 때로는 내 신앙을 통제하고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낮아지게 만들어요 좋은 것만 있어서 나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비록 해로운 것이라 할지라도 은혜가 충만하면 그런 것이 해로운 것으로 보이지 않고 나를 통제하는 수단 내가 교만하지 않는 수단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믿습니까? 가장 위험한 것은 자기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을 가장하는 거예요 가장해요 사단이 들어올 때 그렇게 지금은 내가 죄를 지을 때 사단의 틈이 생겨서 나한테 들어오기도 하는데 지금은 훨씬 더 과학적이고 진흥적이고 영적으로도 더 치열해졌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단이 들어오냐 나가느냐 이것을 알수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단이 접근 방식이 달라졌어요 같이 해봅다 사단이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졌다 과거에는 내가 무슨 죄를 몸으로 지었을 때 악한 말을 했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 때 그렇게 악한 형이 그 틈으로 들어올 수도 있지만, 지금은 훨씬 더 다양해졌어요. 무기체계가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 사단의 무기체계가 바뀌고 어요 미국에서 최근에, 미국 그 해군실, 네비실, 해군에서 무기를 발명했어요. 무기를 발명해서 실험을 했는데, 쫙 공중에 무인, 무인 비행기. 허공에다가 무인비행기를 날려놓고 자동적으로 모터가 있어서 막 움직여요 초음속으로 막 움직여요 그리고 드론도 그 보이는 드론 보이지 않는 드론 큰 드론 작은 드론 허공에다 날려놓고 막 실험을 하는 거예요 뭘 놓고 실험을 하느냐 초강력 레이저 빔을 발사해 가지고 그걸 부셔버리는 거예요 1초에서 5초 안에 늦어도 5초 안에 그것을 발사해 가지고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가 난리 났어요. 우와! 핵폭탄을 실은, 핵폭탄을 실은 폭격기, 또 무슨 비행기, 무슨 드론으로 폭격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도 다 레이더로 감지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1초에서 3초, 5초 안에 그냥 빔을 쏴가지고다부셔버린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전쟁이 일어날 수있는거예요 이제. 미국이 항공모함을 운영하잖아요. 우리나라에 한대도 없는 항공모함을 한번 운영, 운영을 하려면 우리나라의 세금 일년된 세금이 있어야 운영을 할수 있대요 그러니까 미국 국방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나라는 항공모함이 있어도 운영할 수 있는 기술체계가 아직 안 돼요 항공모함 자체도 아직 못 만들어요 중국도 원래 항공모함 못 만들어요 근데, 러시아가, 해, 소련이 해체되면서, 러시아에 속한, 소련에 속한 그 나라들이 전부가 다막 개방을 하면서, 그 지역, 지역에 막 독립을 했어요. 우크라이나, 또 무슨, 뭐, 무슨, 무슨 나라, 무슨 나라, 무슨 나라. 그러면서, 소련의 최강 무기 항공모합이라든지, 이런 탱크 이런 것들을, 세계 각 나라에, 소련이 빚을 지고 있는 그 나라들에게 팔아먹었어요. 우리나라도 미국 항공모함을 가져 러시아 항공모함을 가져왔는데 중국의 항공모함을 팔아먹어서 고철동을 해요. 근데 중국에서 그걸 싸게 사면서 설계도까지, 기술자까지 수입해 가지고 라오닝함이라고 하는 항공모함을 만들었어요근데 우리나라도 러시아에 받아야 될 돈이 굉장히 많은데 차관으로 받, 받기를 원했는데, 그래 나중에 러시아 무기를 가져왔어요. 그게 뭐냐면 탱크. 그 탱크를 받아 가지고 탱크를 개량해서 만든 것이 K9 자주포예요이 K9 자주포가 얼마나 강한지 지난번에 중국하고 인도하고 국경 캐슈메르 그 국경에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중국도 탱크로 막 쏘고 인도에서 탱크를 쏘는데 인도에서 우리나라 K9 자주포를 수입해 가지고 그걸 다 부셔버린 거야 중국 거를 그럴 정도로 한국 K9 자주포가 강력해요 그러니까 그런 기술력 앞으로는 기술적인 전쟁이일어나는데 미국이 초강력 레, 그냥 레이저가 아니에요 초강력 레이저 빔을 발사해서 공중에 날아다니는 공중에 날아다니는 항공기니 비행기니 어떤 종류의 투로에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화들짝 놀랐어 그 기술을 도와라 중국이 지금 난리났어요 자 이런 가운데 세상의 기술 전쟁이 엄청나게 많이 발전하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차피 영적으로 사는 사람들이니까 세상에 발전된 무기의 체계나 그걸 뭐 알아볼 필요는 없지만 돌아가는 뉴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는 있잖아요 소식을 들어서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영적인 능력이 더 활성화가 되어야 될줄로 믿습니다 내 영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내 영이 더 깊어져야 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악한 영도 마찬가지야. 악한 영도, 안 믿는 자들을, 안 믿는 자들 역사하는 방식이 있고, 믿는 자들을 다루는 방식도 있고, 그 방식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거야. 기도하는 사람에 대해서 역사 어떻게 할 것인가. 목사들에게 어떻게 할 것이고 교회에 어떻게 역사할 것이고 가정에 어떻게 역사할 것인지 그놈들도 계속 연구를 하는 거예요 이건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그러면 사탄이 사탄의 요새가 있는데 이 사탄의 요새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지역마다 요새가 다 있어요 나라마다 지역마다 사회제도 사회법 거기에 사탄의 요새를 막 세워나가는 거예요 악질적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악질적으로 대처하는 사람들을 장관으로 그 나라의 대통령으로 막 세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다윗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 매 순간마다 하나님인힘와 기름을 묶어냈어요 전쟁에 나갈 때활 하나를 쏠때 칼을 휘두를 때 손가락을 깔아 쳐서 어제도 이해하겠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취해가지고 법궤 앞에서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춤을 췄단 말이에요. 춤을 췄어요그 앞전에는 법궤를 가지고 다윗성으로 끌어올려다가 베스메스로 가는 두마리 암소가 법궤를 실었는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갑자기 그 소들이 날뛰니까 우사라는 사람이 법궤가 떨어지기 전에 만졌더니 우사가 그곳에서 조주받아 죽었어요 그래서 베리스 우사라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다윗이 그냥 열받았어요 야! 법궤 안되겠다 나두고 그냥 가자 그래서 이법궤를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불리셋 사람 쪽에 거기다가 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가 되막 복을 줘 버리시는 거예요 원래 불리셋의 진영에다 법궤를 빼앗겨 가지고 나돌 때는 불리셋 사람들은 막 독종에 의해서 전염병이 번지면서 막 죽고 죽어, 죽어 나자빠지는 거야. 야 그래서 이 법궤를 우리 집에서 우리 어, 어, 우리나라에서 빨리 옮겨가게 하자. 법궤가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가 임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왕이요, 오베대도면 집에 법계가 있는데, 그 가정이 막 자손들과 집안에 모든 곳에서 막 복이, 막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막 복이, 복이 막 더해지고 막. 그래, 어, 그래? 이제는 내가 법궤를 어떻게 해서 가져오는지 내가 알겠다. 제사장들을 준비해라. 백성들을 준비해라. 처음에도 법궤를 그렇게 준비했지만, 처음에는 다윗이 멋있게, 인간적으로 멋있게, 모든 시스템 다 가지고 멋있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십니다 법계는 소들이 끌고 달구지에 메고 가는 달구지에 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법계를 매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사장들의 어깨 등깎이 벗겨져도 매고 가야 돼요 그런데 짐승들이 끌고 가다니 그래서 다윗이 생각을 했어요 제사장들 을 준비하고 모든 백성들이 다본호앞에서 두 개가 이제 다윗성으로 들어옵니다 다윗이 열심히 춤을 추는 거예요 바지가 내려가 버렸네 성령님께 취해서 춤을 추는데 바지가 내려가 버렸어요 근데 톡 자기 부인 첫 번째 부인 미갈 사우랑의딸 미갈이 창문을 보다. 저는칠칠치 못하는 왕같은 일이고 저렇게 배성들 앞에 춤추다가 저무언 꼴이야 저게 바지가 내려가 버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남편이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춤추다가 바지가 내려가 버렸어 볼 곳을 다봐 버렸어 그럼 여러분 부인 되는 여러분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손가락질을 했단 말이에요 속으로 비웃었어 입으로 몇 마디 말을 했어요 내 생각으로 말을 했어 근데 사단이 생각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순간순간 소념하듯이 하는 이런 말들 사단이 딱 역사하기 좋잖아요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셔서 평생 아이를 못 낳는 저주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일 때 어떤 사람에게는 인정받고 축복받는 쪽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저주받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사단이 영적으로 틈을 노리고 있다가 기회가 만들어졌다 그냥 틈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말로 역사하고, 감정으로 역사하고, 내 생각으로 역사하고, 내 마음으로 역사하고, 어떤 돌발적인 행동과 사건과 환경에 맞물려서, 사단의 역사는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다가오거나, 다가왔거나, 이미 들어왔거나, 또 다가오려고 시도를 하는 거예요. 자꾸 시도를. 믿습니까? 네. 마태복음 12장 43절, 4 4절 보니까, 귀신이 쫓겨나갔다고 해도, 집이 비어있고 소재가 돼서 깨끗해 성령의 불로 깨끗하게 청소가 되었어요 쫓겨나간 시이 가만히 있냐고 지옥으로 안 가요 다시 주변에서 얼쩡거려 다른 곳에 가든지 다른 곳에 갔다 할때 다시 와 그러면 깨끗하게 정리되고 청소된 상태에서도 그 안에 주인이 없어 방심해 기도 안해 잔양 안해 예배도 안 드려 그러면 귀신이 또 들어가지 들어갈 때 그냥 데려가나? 그냥 들어가? 일곱 귀신을 더 데리고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러나 형식은 귀신이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귀신이 들어오길 원하는 집이 얼마나 많은데 이 시대에 목회자들도 많고 성도들도 많고 우리가 어떤 세속적인 생각을 할 때마다 내 안에서 내 마음속에 만들어진 어떤 집들이 있어요 사단이 원하는 만들어지는 집들이 있다니까 생각 속에 마음속에 말 속에 돼 있고 그러니까 사단이 지금은 그렇게 접근하는 방식을 취해요 내 생각으로 내 입술에 내 생각으로 내가 하는 말로 자기네, 자기의 생각과 자기 자신의 말처럼 내 본성인 것처럼 가장을해서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만약에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시고 영성생활에 게을리겠다면 무방비 상태라면 귀신이 무더기로 몰고 오는 거예요 더 악한 영 일곱을 더 데리고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내가 기름 부음에 충만하니까 다윗이 늘 찬양하고 예비하고 기도하기를 좋아하니까 기름부음의 쓰임새가 많이 타방면으로 나타났어요. 자기 자신의 왕이 될줄 몰랐어요. 기름부음 속에서 찬양하고 예비하고 기도하고 양을 지키고 곰과 싸고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을 선택하게 만드신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믿음의 감문을 세워야 되겠다. 왜? 다윗 하는 거 보니까 변함이 없거든. 물론 중간에 중간에 문제가 생겨서 가음도하고 나중에 살인죄도 처질르고 그러나 그럴 때마다 저절하게 회개하는 거야. 두번 다시 그런 일을 짓지 않도록. 할렐루야. 마귀는 원한다. 청소되고 깨끗한 집에. 마귀는 원한다. 성령의 불 받고 운이 받고 그럴 때 깨끗하게 청소됐을 때. 들어오려고 내 주변을 맴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기름 부음 속에 계속해서 영이 활성화되고 하나님의 성령의불로가다가다 가다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기름 부음에 임할 때 증상들 여러분 아시죠 시원한 바람 파스같은 바람 뜨거운 성령의 불 성령의 전기 따끔 따끔한 성령의 독가시 그리고 우리 몸에 근육이 막 수축이 돼요 근육이 막 움직여져. 성령님이 임하시면 근육이 막 말을 할 것처럼 그래요. 몸이 막 움직여져 이렇게 막 물든 물든 물든 움직여. 귀신이 역사해서 도망 다니면서 몸이 불룩불룩 하기도 하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몸이 막 움직이고 근육이 움직여지기도 해요. 팔팔 떨기도 하고 할렐루야 수축과 이완이 되는 것처럼 어제 사모님 성령 춤 아주 강력하게 임했잖아. 어제 어떻게 승부했는지 알아? 살 빠지는 성룡침이 말찌어다 그러니까 어머 어머 어, 이게 뭐야 어. 내가 보니까 사모님 러닝머신 하는 것보다 훨씬 땀을 몇배더 많이 흘렸어요 오늘 전체적으로 땀이 더 많이 흘릴지어다 살 빠지기 원하는 사람 마음이 크게 아세요 할렐루야 내장비만 빼기를 원하는 사람은 내장이 많이 움직이게 해 주시옵소서 큰 창자, 작은 창자, 대장, 소장, 곱창, 뭐, 항문까지 뭐 막, 이렇게.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제 특별 기도 제목이 있는데, 오늘 성령의 불을 많이 받으시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머리를 향해 주셔서 계속 집중하고 있어요. 주여 머리털이 나게 하여 주셨어서. 머리털 나게 하여 주셨사서 근데 머리털은 안 나고 겨드랑 털이 더 많이 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근데 제 머리털이 바래요. 났어요. 오늘 불받을 때제 머리털을 집중적으로 보시면서 기도를 더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도 안하네 인간들이 진짜 머리카락 좀 있다고 아이고. 그러시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자 오늘 여기까지 같이 보다 진정한 영적전쟁 성령의 불이 임해야 한다 할렐루야 오늘 그렇게 또 뜨겁게 주님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